제가 하지정맥 좀 알아보니까 되게 심한 분들도 있지만 약간 거미줄 모양처럼 핏줄이 약간 드러나는 그런 약간 초기 증상도 하지정맥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거는 망상정맥, 다른 말로 거미양정맥이라고 하는데요. 다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. 그리고또 전혀 없이 다리가 아프거나 붓거나 또 지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초음파를 해보면 원인 이가 있을 수 있어요. 의외로 이게 또 순환병이에요. 이게 50대 여성의 반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. 이그 정도로 흔한 병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있던 병이에요. <웃음> <웃음> 되게 오래된다. <됐는데> <웃음> 엄청 오래된다. <웃음> 아이는 히포크라테스가 아, 아, 네. 누구지는 아세요? 히포크라테스 아, 되게 은학적으로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? 그러니까 누구신가저 알아요. 아 네. 네. 친해요. <웃음> 친해요. 헛소리 하지마 임마 로마시대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은 밑에 각반을 쭉 찾죠. 다못 찾아요. 예. 본인들로 그렇고. 어? 그런 거를 쉬는 경우하고 안 쉬는 경우하고 행군의 속도와 거리가 틀려져요. 로마 군인들이 하루에 한 4,50km를 행군을 했다거든요. 강행군이 있고 평상행군이 있는데 강행군 할 때는 1 0 0 k g 를 행군을 했대요. 그쵸. 그때는 스타킹이 없으니까 그쵸. 각 반으로 대신, 아이 걸로 대신 그런 거를 해야 100kg까지 강행군을 확실히 다른 허같테슬가 네. 음. 그걸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, 이제 지금 생각하면 아마 경험적으로 알지 않았나 싶고 현대에 와서도 워카 같은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. 아, 군인, 군아들 네. 다 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여성분들도 워카를 많이 신더라고요.